저는 내관련한다 네, 안녕 덩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동네 셀프 세차장을 가보면 차를 댈 곳이 없을 정도로 세차하는 분들이 많아 무척 북적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직접 세차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거나 손세차장에 맡기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셀프 세차가 남녀 구분 없이 취미생활이 되고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동반해서 오는 분들도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셀프 세차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별별 에피소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차장에서의 작은 실수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할 수도 또 징역형까지도 받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셀프 세차장을 가보면 세차를 끝낸 차량 옆에서 먼지를 털거나 장소 구분 없이 담배를 피우고 음악을 크게 트는 등 가끔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손님들이 있는데 다음 영상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작년 11월 새벽 4시 30분경 부산의 한 셀프 세차장에서 있었던 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공분을 샀었는데 셀프 세차장 입구로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고 물을 뿌리는 곳이 아닌 개수대가 마련된 드라이존에 차를 세우더니 빈 양동이를 하나 갖고 내리고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바로 샴푸 세차를 한 후에 다시 양동이로 물을 받아 뿌리고는 개수대의 수도에 연결된 호스로 물을 뿌려 세차를 마무리하고 한때 도둑 세차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영상인데 영상 속 차주는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 수돗물 좀 사용했다고 무슨 범죄까지 되느냐 싶겠지만 이 경우 여러 가지 죄를 물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절도죄가 성립이 되고 이처럼 수도물을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또 문제의 남성이 새벽 4시경이 야간에 침입한 곳으로 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성립될 수가 있어서 일반 절도죄보다도 무거운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 또 해당 시간에 손님이 없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수 있다는 거야. 또한 가지 대부분의 셀프 대차장에서는 이와 같은 세차 카드를 발급하게 되는데 열심히 세차를 하다 보면 세차장 어딘가 놔두고 오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놔두고 간 카드를 습득해서 가지고 가거나 사용했을 경우도 역시 범죄가 성립이 되고 이때는 형법 제360조에 의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돼 있고 단순히 가져간 것 외에 추가로 사용까지 했을 경우엔는 신고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야. 셀프세차장에서 유실물이라 하면 세차도구, 세차용품도 이에 해당하겠지 오늘은 좋지 않은 두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혹시라도 세차장 내에서의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요즘은 세차를 하러 갔다가 차가 많아서 되돌아올 만큼 셀프세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새로운 취미생활로 자리 잡은 만큼 이용하는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을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사람과 자동차가 한공간 있는 만큼 세차장 진출입시 또 이동하실 때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레고 알린다 수고했어 동티비요